ISTJ는 일하다가 잠시 쉬어갈 때 다른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대방을 떠올리게 하는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예. ISTJ에게 독특하지만 실용적인 선물을 준다 ISTJ가 꼭쓸수 밖에 없는 선물을 주는게 확실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태블릿 PC로 작업할 일이 많은 ISTJ에게 도착형 태블릿 스탠드를 선물합니다 이를 통해 ISTJ가 이 사람 덕분에 내가 더 편하게 일을 하고 있구나 라는 인식을 심어주면 좋습니다 만약 과도한 선물 공세로 선물 금지 경고를 받았다면 이. ISTJ 취향에 맞는 그 영상을 자주 공유할 것 ISTJ 만의 특이 취향은 하나쯤 있을 겁니다 ISTJ 취향에 따른 맞춤 컨텐츠를 직접 큐레이팅 해보세요 예를 들어 웃긴 영상, 심리학 영상 논는 재테크 영상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이땐 내가 봤더니 엄청 재밌거나 유익했었다라고 바람잡으면 ISTJ도 과연 어떤지 궁금해서 보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정보 제공을 통해 상대는 내게 좋은 자료를 공유하는 사람이다 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honil joshi c h n g ha j s i y istj yui honin shingo i s t j world membership g i h vlog a s m r d u n t benefit yul n e l s u s u n e d a chuk s